야 이번 시도한번 오천판 찍어보자 내 <웃음> 인생 저격 뺀퀸 해야지 이번 번퀸 하고 싶다 퀸 니달리 니달리 니달리 엘리스 하면 안돼 엘리스 하면 퀸 못해요 야. 아 좋아요 여기 딱 파이크가 나오는 거지 야이키 와 방송하는 사람끼리 저격 빼야돼요 아니잖아.. 아니라고 해줘요 아니잖아요 제가 제가 생각하는 그분 아니잖아요 파이크? 전판 파이크? 좀 많이 서운할 것 같은데? 야 이런 스킨 쓰는 사람 있어요? 이런 거. 저만 되면 상대 5명 뿐만 아니라 우리 팀 4명 한 대까지도 뒤루 해봤기 때문에 오 뭐야 오이 친구 아주 상승세구만 어이 아주 좋아요 야 진짜 전신 그만 700점인 내가 <웃음> 와 눈앞에 챌린저를 놓고 있던 내가 와 자괴감들어 진짜 마스터 맞아 마스터 넘어서 그랜드 마스터 그 챌린저까지 맞아 자, 이번판부터 내가 열심히 할겁니다 이제 슬슬 그만 여기서 놀고 올라가려 아, 그럼 똥님이네 내가 살아있는 한. <웃음> <웃음> 아니, 무슨, 다따기나가 그 아스타, 아, 악일줄 알았는데. 군동님이네. 저만 될것같야 테두고 하겠면 아, 안 되겠다. 안 되겠다, 형들. 빡겜 가자. 이판 채팅 안 읽을 거야. 형들, 마음대로 해, 형들. 이번 판 채팅 필터링 안할 테니까, 마음대로 하고 싶은말다 해요. 자, 미드 트타야? 가능이긴 한데. 일단, 신경전, 오, 오졌다니. 아, 근데 이거 탈리아 레네톤이면, 다 오지게 오겠다. 다 오지게 오겠다, 이거. 아 제발요 마침 저마여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파이팅 아, 나이스 게임 날먹 날로 먹는 중 총타 나이스 게임 날로 먹는 중아니이 형은 한타를 되게 잘한단 말이지 이 형은 이형 한타 느낌이? 미쳤어요. 오지 말어. 달리아 려요 갑자기 반칙이야. 이거 장인대전 하고 있는데. 살짝 저, 저만 알고 있긴 했는데. 여기. 와, 피 차는 거 보소. 반칙인데. 집공레내기에요. 장인대전 해도 별거 없다고요? 이 어마어마한 신경전이 형들 눈에안 보이는 거야? 이 어마어마한 신경전이 안 보이는 거냐? 서로 자기가 이길 각만 고르는 이 신경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? 자기가 이를 이길 수 있는 이 각만 보는 거안 보여요? <웃음> 근데 솔직히 자, 장인끼리 붙잖아 <웃음> 저는 솔직히 약간 내면에 그런 생각 하게 돼아박세되면 안되는데 약간 이 생각 하게 돼 그래서 다들 그럴걸? 나만 그런게 아니라 쏘지 아, 방금 아 아깝다 나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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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쉬운데 아 너무 아까운데 하지 말걸 라인 밀기만 하고 꿈이 있을건 알았는데 아 저봐 돌고갈걸 그치?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안왔다고 해줘 와우. 제발 나 살았어 살았어 보여줘 그냥 뭘 찍어줘 대가리 빡 찍어줘 아형 으앙 아아아타브라 오는 길에 아칼리한테 잘릴뿐어 세나가 아칼리 이제 어떡하지? 아칼리, 이 어떡하지? 케이인데 우리 팀, 그냥 아무나 걸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? 다 빼고? 아칼리한테 e 큐삑 나는 순간 죽겠다. 일단 성장 따라잡읍시다. 우리 데 엘리스가 없다. 아아 할릴 수 없는데 내가 진짜 잘했다. 오늘 따라잡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나아 제압되었습니다. 그다면그으면 끌었으면 아이돌랐을 텐데 아 저만 되면. 상대 5명뿐만 아니라 우리 팀 4명한테까지도 뒤를 봤기 때문에 아 진짜 개 아깝다. 지금 약간 아칼리 어이 상실했거든. 내가 아칼리면 어이 상실. 진짜. 아, 많이 났는데 엄청 불리하네요. 이등 많이 맞다 생각했는데, 아직도 한참 불리해. 슬 쓸걸. 세네. 아, 그렇지. 그거구나. 실명슬이구나. 맞다? 세나 후반이. 두시보다좋으려면 약간 얘가 얘가 잘 죽어주는데 얘한 테아형 아, 아, 아칼리 한번 원컴 내볼까? 원래 이런거는 그냥 랩이 둬야돼요. 할수없어요 빨리 없어서 한타 이기는데. 뭐 안되나? 이어지지가 않아 계속 안돼 아. 아 아깝다 초식계 이제 나왔네 그렇죠 거의 프레선뭐 아무거나 나와도다 빼지 진짜 아무거나 다 빼지 그렇 안되나? 좋은데? 잘 물었는데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했는데, 죽어라. 죽었다. 아니 이걸 왜 막으러 가? 아, 죽어, 죽어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죽 아, 아, 어 아, 아, 아, 아, 아, 아 진짜 아깝다 올라오다 한번 잘린 게 너무 아쉬운데 아 절대 고소를 향해 보자